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자동사냥, 자동사냥, 자동사냥, 자동사냥, 자동사냥, 자동사냥. 2020년, 현재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순위 상위권 10위에 있는 게임 중 무려 6개가 자동사냥이 주력일 만큼 대자동사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게임 중 하나는 도박인 게 유머지만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게임이자 현재까지도 실시간으로 역사를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ip인 리니지 프랜차이즈가 무려 3개나 자리를 끄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은 그야말로 오토가 점령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즐겼던 혹은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들을 상상해봅시다 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자 많은 작품들이 샤샤샥하고 지나가실겁니다 그럼 이제 그 게임들을 오토로 플레이할수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90년대생들의 추억 그 자체이자 원코인으로 클리어하며 많은 학우들의 총망을 받을 수 있었던 메탈슬러그 시리즈 이게 이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알아서 적들을 쏴죽이고 총을 강화하면 좀더 보스들을 빠르게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스틱을 만지고 버튼을 누르던 그 손의 감각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재미를 잃어버린채 오직 게임의 클리어만을 위해 결과 보상만을 위해 줄거리 없는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 시대의 모바일 게임들은 불필요한 과정을 삭제시키고 오직 결과와 보상만이 게임의 전부이며 좀더 개선된 좀더 많은 좀더 빠른 결과와 보상을 위한 아이템들을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이런 게임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지금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게임들이 하나둘씩은 존재하지만 아직까진 자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임들이 시장을 꽉 쥐어잡고 있죠 이러던 와중 지난 2019년 1월 조금 이상한 게임이 시장에 툭 하고 떨어집니다 모두가 자동사냥이 당연하고 자동사냥이 편하고 자동사냥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시장에 결과와 보상밖에 없는 게임들 속에서 과정이라는 것을 집어넣었던 이 게임은 당연하게도 당시의 사람들에겐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동으로 적을 공격하긴 하지만 적들의 약점과 공략을 찾아내지 못하면 클리어할 수가 없는 불편한 수동 전투 시스템 각 보스의 공격과 약점에 대한 조합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공격력이 높아도 클리어가 힘들어지는 불편한 아이템 시스템 등 당시 자동이 익숙하고 자동이 당연했던 시장에 등장한 수동 조작이라는 낯설은 시스템은 그저 불편한 게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 사냥 게임을 선호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희망같은 게임이었죠 사냥 자체를 진행하는 자동사냥과는 달리 오직 평타만을 사용하는 전투보조 방식의 자동사냥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들과 다양한 속성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가지 콤보들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의 트레일러에서나 볼수 있던 화려한 액션 적들을 공략하면서 컨트롤하게 되는 손맛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희귀하다 못해 거의 유일하다 해도 될 만큼 특별하고 독보적이었습니다 이에 출시 당시 게임을 재밌게 즐긴 사람들은 국산 모바일 게임의 진정한 희망 조금 비약 섞인 말론 모바일 몬스터 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현실은 게임의 평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이 게임은 구글플레이 상위 매출에 3개나 자리를 꿰 차고 있는 리니지처럼 강력한 팬덤이나 IP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임도 아니었고 소녀전선이나 명일방주처럼 사람들의 덕력을 자극시킬 만한 그래픽도 아니었고 리니지처럼 엄청난 과금에 쏟아 부어도 누구보다 강해지고 편하게 사냥을 할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가지 보스에 따른 공략과 세심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높은 허드를 가진 게임의 난이도 신생 회사인 만큼 적응 규모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느린 업데이트 등 모바일 게임의 편의적인 부분들을 없애버린 불편한 게임 그 자체였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자동사냥에 얼추얼추 과금만 하면 진입장벽이 손쉽게 뚫리는 게임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게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갔죠. 결국 게임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임은 하향세를 타고 추락하였습니다. 개발기간이 오래걸리는 콘솔, PC게임에 비해 몇달, 짧게는 몇주에 하나씩 비슷한 카피캣들이 빠르게 제작되는 모바일 게임 시장은 어느 플랫폼보다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하나의 게임이 하락세를 겪는다는건 엄청난 자본을 가진 대기업 계열의 게임이 아니라면 다시 유저들과 매출을 복구시키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게임은 묵묵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해 나갔죠 그렇게 1년이 흐른 2020년 1월 게임은 새로운 업데이트와 함께 재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꽤 괜찮았죠 이전보다 1일 유저수가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났으며 매출 순위는 300위권에서 수직 상승하여 100위권의 자리를 잡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현재 재부하를 노리고 있는 헌드레드 소울 솔직하게 말해 개인적으로도 이 게임을 매우 좋아하였고 당시 출시되었을 때 재미있게 플레이 했던 몇 안되는 모바일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트레일러만 보고 멋진 액션을 기대하고 게임을 켜보면 현실은 그냥 스펙 딸따리에 자동 사냥이 판치는 게임 플레이가 아닌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쌍검 망치 한손검 등등 10가지나 되는 다양한 선택지를 아무때나 취향에 맞춰 바꿀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과 이를 보조하는 총계열과 방패계열 외 여러가지 보조무기를 이용하여 상태 이상과 적들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정석이 없이 다양한 공략과 콤보를 구사하는 전투는 게임의 본질인 플레이의 재미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핵심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서포트하고 무기와 보조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부관은 다소 비어보일수 있는 게임의 전투 전투를 꽉꽉 채워줌과 동시에 전투의 코어라고 할수 있는 상태 이상과 콤보를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단순히 전투를 보조하는 패시 아닌 게임의 핵심 요소로서 좀더 풍요롭고 가득찬 게임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정 콤보에 취약한 보스들을 위해 여러가지 선택을 해야한다거나 회피가 의미가 있고 각 보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특징을 잘 파악해야하는 패턴이 의미가 있는 전투는 이런 게임의 흥미로운 전투와 맞물려서 멋진 보스전의 경험을 선사시켜주죠 여기에 몇몇 거대한 보스들에게는 스킬들의 모션이 다르게 들어가는 등의 디테일은 게임의 재미를 한층 더 올려주었습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보스에 도달하기까지 시작시점부터 다양한 루트로 플레이어가 원하는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맵 곳곳에 뿌려져 있는 어떤 보상을 획득하면서 플레이할지 모든 맵을 클리어하여 보상을 쓸어 담을지 자신만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보상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한 맵의 보스를 처치하고 그동안 쌓았던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의 플레이는 그냥 던전 리스트들을 텍스트와 일러스트만으로 채워두어 직렬 방식으로 클리어하는 게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동사냥도 가능은 하긴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비교 영상에서 알수 있듯이 이 게임은 단순히 자동사냥만으론 엄청난 수준의 스펙 차이가 나지 않는 한 클리어가 매우 힘들도록 설계되어 있는 오직 사람들의 손이 들어간 플레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아이템에 관련된 시스템도 상당히 재밌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던전 보상이나 뽑기를 통한 아이템 획득이 아닌 판도라의 공방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은 세가지의 재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랜덤으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인데 각 아이템들의 종류마다 재료의 비율이 저마다 다르며 설령 같은 비율이나 같은 개수의 재료를 집어넣어도 생성되는 아이템들이 완전하게 랜덤으로 뜨는 방식이죠 사람들이 얻은 아이템 레시피의 비율과 재료의 개수가 제각각인 것만 봐도 이 게임의 아이템 획득에 얼마나 변수가 큰지 알수 있습니다 이는 즉슨 아무리 돈을 처발 처발해도 빠르게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각 아이템들의 강화방식도 특이합니다 굳이 모바일까지만 볼 것도 없이 PC 게임에서도 이제는 하나된 화폐인 강화석과 비슷한 특정 하나의 아이템들로 강화를 진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게임은 마치 몬스터헌터처럼 일정 강화 구간 구간마다 사용해야하는 재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강화성만 엄청나게 축적해놓았다가 특정 아이템이 뜨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확률 놀이를 해야할 필요도 없이 해당 강화 단계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모아 100% 확정 강화를 시키는 등 획득은 랜덤하게 하되 성장의 랜덤 요소는 거의 배제시킨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있지만 어딜 가도 아무 생각없이 오직 자동 사냥만을 돌려놓고 방치해서 클리어가 되는 컨텐츠는 하나도 없이 막말론 졸라 귀찮아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다 컨트롤 해야하는 등 게임이란건 플레이를 해야한다는걸 집착수준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게임은 결단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적들의 상태 이상 약점을 파악해야하고 각 무기의 종류마다 상대방에게 걸수 있는 상태 이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무기만으론 어느정도 성장에 제약이 생기며 여러가지 무기를 동시에 육성을 하면서 해당 무기의 상태이상 효과와 어울리는 여러가지 부관 보조무기들을 맞춰야 하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특정 아이템들은 어느 던전에서 랜덤 드랍이 되거나 재료를 모아서 제작할 수 있는게 아니라 세가지의 재료를 배합하여 랜덤으로 제작하는 방식 덕에 성장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운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노력과 시간 투자에 비해서 성장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무기의 강화야 어느정도 노력으로 커버가 되지만 똑같은 무기를 획득할 시 받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초월이란 걸알수 있는데 이 초월을 진행할 때마다 무기들의 스킬들이 새로 열리기 때문에 각 무기의 초월 단계마다 성능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다 보니 아무리 무기 레시피에 맞춰서 아이템을 제조한다고 한들 내가 사용하는 무기가 뜰 확률은 수십분의 일 밖에 되지 않는 적은 확률이기에 아무래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수 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모바일 게임이란건 플랫폼 특성상 어느정도 스케일이 줄고 한판 한판의 플레이가 가볍고 빠르게 진행되는 게임이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잘 만든 액션 rpg에 자동사냥도 없는 이 게임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서나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방치가 불가능한 게임인 이상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플레이하는 게임인데 딱히 주위에 컴퓨터가 없는 것도 아니라면 굳이 앞에 있는 컴퓨터와 콘솔 게임을 두고 이런 퀄리티의 모바일 게임을 할 바엔 좀더 사양도 좋고 그래픽도 좋은 PC나 콘솔 게임을 하는게 당연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리에 앉아서 앞에 몬스터헌터가 켜져있는 PC방 헌드레드 소울이 켜져있는 핸드폰 중둘중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아무래도 대부분이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게임은 잘 만들었고 유저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콘솔에서 볼법한 과금 체제를 지니고 있지만 오히려 너무 무겁고 하드하고 높은 퀄리티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모바일로 할 바엔 차라리 PC 게임을 하지 라는 애매한 딜레마를 남겨버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자동사냥을 깨부순 게임을 계속해서 플레이해주지 않아 시장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결국 자동사냥을 탑재하지 않는 게임은 시장에서 금방 도퇴된다는 라 흐름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게임에게 플레이를 당하는 것이 아닌 게임을 플레이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이건 좀과몰입인가 오글거리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